오늘은 오픽 시험 치는 날입니다. 지금은 시험을 치러 갈거고요 I'm ready. Let's go. Let's go for a Crush the Outpick. 후. 지긋지긋해. 어 정말. Don't tell me baby Cause I don't really wanna know What happened last night 자, 여러분, 저는 오피닉을 잘 보고 왔고요. 음, 오늘 월요일입니다. 성적이 나오는 월요일이에요. 아... 떨리네요. 그 오픽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. 저는 뭐별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어쨌든 제가 이제 오픽 시험을 친 이유가 2년 전에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요 요즘에 기업들은 이제 뭐 토익보다는 이제 스피킹 능력을 좀더 보는 편이라서 다시 그래서 오픽을 봤는데 이 AL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그 다음 이 IH등급인데 그때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IH등급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도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IH받아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최소 요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AL 받는다고 크게 막 평가해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최고점수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안됐어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으 사실 제가 그 오픽 준비하는 영상 보시고 다들 저보고 영어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좀 편집빨이 있어요 영상 지루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컷컷컷 하느라고 되게 유창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잘하진 않고요 시험 당일날 자기소개 빼고 총 14문제인데 뭐 거의 다 잘했는데 조금씩 마음에 안 들고 저었던 부분이 한세문제 정도 있어요 하,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제가 만약에 여기서 AL을 받으면 음, 춤을 줄게요 <웃음> 근데 IH 받는다? IH 받으면 그나영석 PD님처럼 하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솔직히 AR 안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사람 욕심이란게 그렇잖아요 아 이거 뭐 엄청난 자격증 시험도 아닌데 되게 떨리네요 괜히 이렇게 언박싱 하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생년월일 8자리 자 갑니다 여러분 아 갑니다 못 보겠어 와우 wow. 다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네요 아 괜찮습니다 뭐 AR 받는다고 취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요건만 갖췄으니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또잘 준비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나는 <웃음> 어쨌든 여러분, 네, 뭐아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영어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. 뭐더 올라갈 곳이 있다 이말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뭐 최소과 맞춰주니까 네, 진짜로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더 집중을 해서 취업전선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요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아... 으아... 으아... <웃음>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. 아, 춤추고 싶었는데. 아, 아쉽다, 진짜. 아.